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수술 등의 뼈수술을 하지 않는데요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또는 얼굴에 비율을 잘 본다고 알려져서 그런지 윤곽수술을 앞두신 분들의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 얼굴 양악수술 혹은 긴 턱수술이나 윤곽 3종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의 주신 분의 사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얼굴이 긴 편인데 중안면부가 길고 턱이 좀 작은 편이고요 옆에서 보면 심한 사각턱은 아닌데 귀밑각이 좀 나와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병원 상담을 갔더니 양악을 하더라고, 양악을 하라고 하더, 하더군요.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광대 사각턱이랑 턱 끝에 윤곽 3종 수술을 해서 얼굴 길이를 줄이자고 하고요. 발치교정은 10년 전에 이미 한 상태고요. 교합은 불편한 것이 없는데 그 이후 얼굴이 더 길어진 듯 합니다. 실제로 보면 얼굴이 크거나 긴 편은 아닌데 사진 찍으면 엄청 크게 나오는 사진빨 안 받는 얼굴이에요. 긴 얼굴 양악수술을 해야 할까요? 아니면 긴 턱수술이나 윤곽삼종수술로도 가능할까요? 매일매일 여기저기 뒤적이고 무얼 해야 이뻐질지 고민녀가 두서없이 댓글 남겨봤습니다. 읽어주시고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긴 얼굴을 진단함에 있어서 막연히 길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얼굴 상중하 중에 우선 어느 부분이 긴지, 어, 그리고 어느 부분이 길면 그 어느 부분이 긴 거에 따른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요.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긴 얼굴의 세 가지 타입은 1번, 상안면부 이마가 길 경우 2번, 중안면부가 길 경우 3번, 하안면부가 긴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. 왼편과 같이 이마가 긴 얼굴인 경우에는 헤어라인 이마 축소가 적당하며 중간 사진에서와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 의 중안부가 긴 얼굴에는 중안부 축소수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관이 긴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하안면부가 긴 얼굴 중에서도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초록색 화살표 부분인 인중이 긴 얼굴의 경우에는 인중 축소 수술이 필요하겠고 오른쪽과 같이 인중은 짧으면서 입술 아래쪽에 턱 길이가 긴 경우에는 긴 얼굴 양악 수술이 적응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긴 얼굴 양악 수술은 이렇게 주걱턱 얼굴에 적응증이 되는 수술인데 약 10여 년 전부터 연예인들의 뭐 양악수술 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인지 긴 얼굴 하면 양악수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. 즉, 사례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가 긴 얼굴인데 만약 이러한 얼굴형에서 긴 얼굴 양악수술이나 사각턱 조, 돌려깎기, 턱끝 축소, 긴턱 축소, 뭐 이런 수술을 해서 입술 아래쪽에 뼈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입술 위쪽에 인중, 코길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보여서 중안부는 더 길어지고 아래턱은 더 작아지는 빗살무늬형 토기 얼굴 어 또는 강남성계 얼굴 삐아이 얼굴 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. 이런 얼굴 비율의 중요성은 양악수술이나 뭐 광대뼈 사각턱 긴턱 수술을 해서 이렇게 어 돌려 깎기나 이런 것을 해서 얼굴의 외곽선을 어 만지는 수술과 더불어 눈코입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요 여기 두 분의 얼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비율로만 보자면 1대 1.5 비율로 이 갸름한 얼굴형에 드는 어, 얼굴입니다 이러한 얼굴 외곽선을 제가 호빵이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고요 그 외곽선 안에 눈코 입이 어느 위치에 에,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안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 여성은 눈과 입 사이 거리가 길면서 눈썹도 눈에 붙어 있어서 중안면이 굉장히 길게 보이게 있는 얼굴이고요 오른쪽 여성은 눈썹이 높고 눈과 입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이 얼굴 외곽선 길이 비율로만 보자면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이 다들 갸름한 얼굴입니다만 왼쪽의 얼굴은 굉장히 긴 얼굴 말상형 얼굴로 느껴지게 되고 오른쪽은 전혀 길어 보이지 않는 음, 얼굴이 되겠습니다. 이러한 눈의 위치, 코의 위치, 입의 위치, 이러한 삼각존의 위치에 따른 얼굴형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납작한 단두형 얼굴을 장두형 얼굴로 만들게 됨으로써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,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